피디스첩을 찾아온 2 7 살의 청년, 세간을 들썩이게 한 폭로 영상의 주인공.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가족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다 가진 집안이었잖아요. 저도 그런 호화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경험을 어렵지만 해봤고 가족 전체 구성원이랑 지인들이랑 손님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용평 리조트에 여름이랑 겨울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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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부모님에 관련된 기억이 행복한 게 하나,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냥 아예 없으시고 외국으로 떠나 집을 비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전재용 씨가 집에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지냈다고 합니다. 박상아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 전재용 씨와 미국에서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이 보도됐었죠. 아버지의 갑작스런 결혼은 어린 우원 씨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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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사는 거 하나님 말씀 믿고 진짜 의롭게 살아보자. 그의 결심은 전두환 일가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우원 씨가 직접 찍은 연희동 자택 내부의 모습입니다. 할머니 침실에 유리 문이 슬라이드 돼서 열면 거기에 이제 황금이 가득한 가방이 몇개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 봉투를 꺼내서 손님 드리는 것도 목격을 한 적이 있고 조금 더 안쪽에 있는 할아버지 서재에. 거기엔는 정말 이제 항상 빼곡하게 이제 현금이랑 이런 게 가득 차 있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적 기억을 바탕으로 한 우원 씨의 구체적인 증언. 하지만 진위를 놓고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아들인 전 우원 씨가 우울증을 아버지, 앓고 있어요. 있고 폭로를 하기 전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이순자 씨는 손자의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원 씨의 말을 부정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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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따라가게 다, 따라 들어가서 보게 된 거거든요 이런+ 이런 복도 같은 그런 데가 한 두세 줄 있었던 것 같아요 양쪽에 쭉 옷장이 있는 그거를 어떻게 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게 회전을 하더라고요 그게 회전하면서 금고가 나왔어요 그 은행에 가면 대형 금고 이렇게 뭐 핸들 달린 거 있잖아요 그녀는 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연희동 자택에서 비밀 금고를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밀스런 금고를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금고문 안에는 벽 전체에 현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벽그 가운데 공간까지 꽉꽉 쌓여 있지는 않았던 기억이 들고요. 그 사방에 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반식으로 이렇게 책장식으로 되어서 거기에 돈이 꽉꽉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최씨가 전두환 일가의 며느리로 들어갔던 때는 전두환 씨가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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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전두환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예금 자산을 29만 1천 원으로 밝혔는데요. 예,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없으니까 못가지간거아야 마당에 신고 낳는 거 있으면 마당 가서 파보면 되잖아. 전두환 씨의 당당한 태도와 달리 최 씨는 연희동 가택수사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어수선했던 집안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때 수사 당시 그 집에 현금 많은 것을 치워야 되잖아요. 가택수색 당하면. 그래서 친척분들이 다들 오셔서 막 가방이랑 쇼핑백 이런데 현금을 어, 담아서 다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전두환 일가에서 비자금을 현금으로만 숨긴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술 작품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전제국 씨가 예술품을 사고 싶다고 부모 시부모님께 와서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 번 뵀어요. 들었고 장남 전재국 씨가 추징금 완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던 2013년 검찰의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벌인 대대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많은 미술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전재국 씨의 소장품들이었는데요. 당시 불상으로 보이는 조각품들도 여러 점 발견됐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우원 씨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원 씨의 유년 시절 기억들이 남아있는 연희동 자택. 이제는 우원 씨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할머니 집. 저기 카메라도 다 지금 찍고 있을 거예요. 집 앞을 서성여봤지만 안에서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순자 씨에게 전화를 거는 우원 씨. 미국에서 폭로 영상을 올리자 할머니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던 이순자 씨. 우원 씨는 그런 할머니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할머니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 할머니 뭐잘 지내셨냐고. 저희 비자금 관련서할 말씀이 고 할머니 뭐제 거짓말하는 거 같으시냐고. 그날 결국 우원 씨는 할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순자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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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는 하나 있어요. 음. 예를 들어 아까... 전재국 씨가 네. 직접 저희한테 뭐 음, 고생한다고 군데 음, 예. 그때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음, 만들어 주셨어요. 아, 약간 이제 용돈식으로 예. 준 거예요. 예, 예,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비상장 주식 예. 보유 내역. 아, 어, 어, 있다, 네. 있다, 전에. 있다, 네. 있다. 네. 네. 네. 지금도 네. 갖고 있네. 있네. 에 네. 네. 네. 아, 네. 웨어벨리라는 아. 회사의 주식 7%가 우원 씨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웨어벨리는 우원 씨의 폭로 영상에서 전두환 비자금의 통로로 언급됐던 회사. 우원 씨가 가진 웨어벨리 주식 7%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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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용 씨가 대표를 지내다가 전두환 씨의 전 비서관이었던 손삼수 씨가 현재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웨어밸리는 2013년 전두환 씨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돼 5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주주인데 네. 네, 주주명부 좀. 네. 주주 명도 확인하러 왔어니다여기 위에 저 보안 시설이 있게 되면 아무런 학습이 아. 안 되겠다고 그래 아. 그러면은. 주주시니까 위에다. 아니. 글러도 밑에 오실 수 있잖아요.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지금 영업시간 내고 저는 주주로서... 결국 담당자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원 씨명예에또 다른 주식들이 있는 건 아닐까 우원 씨 이름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며칠 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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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그 고산에 양산동에 산이 땅 있거든요. 네. 1 0월5일날 BLS에 이걸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요안 하고 계속 이제 가상가금이 계속 쌓고 네. 우리가 이제 회사의 그과주주 물을 거든요산 땅을 구입했다는 b l s 전재용 씨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BLS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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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무슨 돈을 낸 거예요? 미국에서 일하며 모은 1억 원중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 겁니다 어릴 때 잘못된 돈인지 알고서도 그 돈으로 학비 다니고 학원 다니고 저한테 든 학비랑 교육비만 10억 원이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저희 가족이 정당하게 벌어서 저한테 준 돈이 도 아, 그래도. 아고맙그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아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도그래몇 살이야? 그래도. 그년도 그래도. 그래똑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웃음> 난 또한 뭐이 <웃음> 잘못한거지 아저씨가 잘못한게 아니잖아요 에이 그래도 옳은 방식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 기부하면 되요 그니까 러그 기부하려고 너네들 어린데도 형보다도 더 옳은 생각을 하네 형은 이런 생각하는데 20 항상 생각은 했는데 실천하는데 27년이 걸렸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거 잘못은 니가 치는거니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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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서 내려갔더니 원래 연락도 잘안 하는 사람인데 내려갔더니 그냥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차 안에서 그거를 저보고 서명을 하라고 했어요. 우원 씨 말에 따르면 전재용 씨가 탈세 혐의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들어갔다 나온 2019년경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 웨어밸리 주식을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게 넘겨주라며 약정서에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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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밸리에서 배당금이 네. 2019, 20, 21년 해가지고 나왔는데 네. 우원 씨 계좌에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그런 네. 누구 계좌로 들어간 건가요? 전재용 씨는 아들 우원 씨에게 요구한 약정서를 제작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본인 소유는 웨어밸리의 보통 주식 전량을 매도해서 네. 체납 중인 이거를 음. 완납하고 네. 자기 이제 고등학교, 부학년 12학년 4년 미국. 저기 n y u 스턴내 네. 1학년 동안의 학비, 기숙사, 생활비, 학원비 등으로 새어머니께서 직접 내주셨거나 아버지께서 새어머니 이렇게 해서 빌려서 내주신 돈의 전액을 네. 새어머니, 할머니께 상환하겠다. 그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는 네. 그러면 박상하 씨 계좌예요? 그렇죠. 아. 네. 미국의 중,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나 이런 거다 이제 돌려받겠다는 게좀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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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 씨와 전처 채 씨가 목격했다는 연희동 자택의 현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어린 며느리 앞에서 그런 거를 보여줬을리가 없다. 네, 네. 뭐그 당시에 이제 뭐 비자금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렇게 뭐막 쌓아놓은 걸 목격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예. 우원 씨가 또한번먼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광주. 우원 씨는 그 누구도 가라고 하지 않은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전두환 일가에서 최초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우원 씨. 할아버지 전두환 씨를 대신해 손자가 사죄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아들 아는 것 같이 안아주지. 어? 어. 진짜로 너무너무 고마워.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광주의 한 5.18 피해자 어머니의 집 앞. 한참 전부터 우원 씨는 차에서 대기 중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방문을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 입장이 돼서 와도 진짜 네가 뭐라고 지금 우리 가족 죽여놓고 여기 어디라고 오냐 이렇게 충분히 말, 말을 할수도 있는 부분을 아, 그, 그렇게 말씀만 안 하시지 그런 마음이 어떻게 안 들겠어요. 연락이 왔네요. 못만나다고 하시죠. 만나고 싶다고. 어, 진짜요. 올라 달라고 하세요.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원사순 씨. 5.18 당시 원사순 씨의 두 아들 모두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총 맞고 음. 큰 아들은 둘을 맞기만 하고 재패가서 맞기만 하고 나왔고 대모 대모 안 해도 그러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도 탁 때려서 걷고 가고 꺾고 가고 그랬서 그때는 아드님들 이 혹시 그냥 집에 오시는 길에 음, 아무것도 안 하셔 아, 아무것도 그러지. 안 하셨는데 그림그림께 우리 큰 아들은 저로 그림그림께 하실에 갔다가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나오다가 자전거 타고로 옮기는 그냥 머리 더풀더풀이게 덮은 덮은 대학생이다고 너는 뭐든 넣냐고 그냥 탁 때려갖고 실고 그냥 그그 상우 일사다닌가 문단으로 그냥 실고 가서 며칠 작은 장을 해갖고 나왔지 이렇게 대만하고 이것은 지금 친구가 나, 어디가 죽어 갖고 있다 이렇게 친구 실로 보든건 가가 가다가 총을 쏴버렸어 큰 아들은 고문을 당한 후 장애를 갖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어깨 에총상을 입은 작은 아들은 아직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인도 아닌데 뭐라고 해서 인형이나 몸이나 관리하고 인형이란 이그 돈도 찾으면 인형이 갖고자면 훌륭한 사람 태어나고 높은 데 앉아서 감시사 데리고 한놈들을 달라 들어라 하고 그러고 이제 높은 일이 나락야제 그런 기도나 해주고 건강한지 잘 되라고 해줘야 돼 다른 것 바로 그 쉬운 써 그래서 이제 직장도 찾고 성공해서 이제. 하나 없인가 전도 아닌가, 대신 자네가 잘하고살았다 자네 일인 자 자네하고 살아야 됐어. 감사합니다. 아, 죽을 정말. 봉수고세요세요 아, 아,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오늘 힘드셨죠? 오늘